자 13만 아까 페이백으로 받은 5만다이아그 다음에 사전예약 쿠폰 아 이걸 내가 깜빡했구나 자 사전예약 쿠폰을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옵션에 계정에 들어가셔서 쿠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입력해야 될거는 일초년 쿠폰은 해당 자막과 더보기란에서 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같고요자 보상으로 이렇게 아까 홈페이지에 적혀있었던 유나의 의상과 망치 초기할 수 있는 망치 그 다음에 키스톤을 받게 됩니다 야 바로 바로 바꿔야지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 컨셉 아요 컨셉은 세리아드 그 아이돌 컨셉이랑 같은 라인인 것 같네요 뭐가 귀엽지? 어, 롱해요? 롱이라도 괜찮은데? 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애매하긴 한데, 어, 머리 묶은 게좀 괜찮네요. 자, 새로 옷 입은 거, 유나로 바꾼 다음에, 야그 다음에 사전 예약 쿠폰. 방금은 1주년 보상 쿠폰이고요. 이거는 사전 예약 신청하신 분만 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자, 이 사전 예약 쿠폰 보상은 네, 1만 다이아. 딱 1만 다이아만 들어있네요. 1만 다이까지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온 뽑기니까 명당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레온은 여기 스토리상으로는 영웅 취급이기 때문에 딱 영웅을 모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레온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측으로 쭉 가다보면 나오는데 어 뭐야 방레 어, 뭐야 자 여기 그랑나이츠에 검을 이렇게 방식처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어 이제 여기 활성화 됐나? Nope. 아 아직 없네 이게 레온이 등장하면은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네요 좋아 요 여기서 한번 레온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레온 뽑기 최소 명함 최소 올 무기의 명함을 얻는게 목적이고요 갑시다. 14만 2천 다이아 어, 이 중에 2천 다이아가 아 유료 다이아일텐데 과연 <웃음> 자, 1주년 기념해서 얼마나 뽑기가 잘 나올지 어, 신규 주저도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잘 나와줘야 될텐데 그래야 질을 맛이 나거든요 자, 14만 다이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일단 첫번째 꽝인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오케이, 시작 좋아요. 일단 시작부터, 오케이, 하백, 괜찮죠, 하백. 아,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 좋은데?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엔 꽝. 일단, 루드라. 레온의 SR 웨폰플로하니까 가지고 있고요다 아, 왔나? 아, 또 루드라. 오케이, 두 번째. 오, 좋아. 잘 나오는데? 오케이 빛속성 이거 레온거다 무조건 레온거다 그렇지 칼 나와야지 아 발도르 있는데? 아좀 다른게 나와야 되는데 발도르 아 이건 꽝인가? 오네개 오케이 또 나왔네? 그렇지 이렇게 잘 나와야지 잘뽑아야 사람들이 보고 뽑지 이거를 오 어, 아폴론? 야 이거다 이 칼이다 이칼아아이기스구나 요게 아까 그, 아까 그 배경에 제가 있는 곳에 반혀있는 칼이 이 칼이네요 에라토, 루드라 바르사는 나마리에거니까 이건 필요없구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 이게 이제 이, 이브가 이 넘어지지 않아도 잘 나오네요 우와 또 나왔어 와 좋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나와야 재밌지 아, 아 레옹끼 아니네 아아 빛속성이 나왔긴 했는데 아 레옹끼 아니네 오케이 넘어져 넘어져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자 뭐냐 빛빛빛 뭐또 빛이네? 오이.. 손유로 맞네 야칼 나왔어요? 아.. 또 아이기스 아좀 골고루 나오라니까? 아 이번에 꽝인가? 아 이번에 꽝이구요 아또꽝 아..이.. 끝났나? 벌써 끝났어? 더 나와도 되는데. 아, 더 나와도 되는데. 아, 지금 순식간에 4만 다이가 사라졌습니다. 아, 이번에 천장을 찍을 것 같은데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과연? 오케이. 정확히 찍었죠? 오케이. 일단은 이번에도 비속성잘 나오네. 어? 또 아이비스야? 여기는? 아 꽝이네 와... 이 똑같은게 잘 나온게 좋은건가? 하나는 풀초월할수 있어 보입니다 오 이거 뭐네개나 있다고? 꽝꽝꽝네 전부 다 꽝이구요 자 이렇게 100% 채웠습니다 어이 게이지는 SSR SSR등급이 안나올때 10%씩 올라가게 되고요자 문제는 네 무료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3000다에 써야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게 안나올수 있어요 레온 레온꺼 나와야 돼 레온꺼 레온 어 일단은 비속성 좋았어 비속성이 됐어 일단은 어 일단 칼이다 칼이다 어니케 레온꺼네 오케 좋아요 아 좋다 좋다 자 SR등급 한번 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온 극초월 그 다음에 에라토 극초월 에라토는 하나 더 나와야 되네 자, 잘 나왔으니까 정정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웃음> 한번 더 스타트 가겠습니다 자 남은 구만다야 구만다야 아 스타트 좋지 않아요 최소 한 개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웃음> 아 이게 아이기스에 다 몰빵 된거 같아가지고 불안합니다 어, 에라토 풀초로 됐네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루메르 아 이거 변신의 폰이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명암이라도 나오면 돼요 다음 다음 다음 아 이거 설마 또 2000장 찍는거야? 아 안나오네 나왔다 이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nope, nope, nope. 아꽝이구요 <웃음> 나오기 뭘 나와? 또 꽝이고, 어? 꽝인데 이거? 이거 안 넘어졌는데? 어 일단 비속성. <웃음> 또 아이비스네. 와 이거 아이비스 풀초월 하겠는데? 지키기 위해, 구하기 위해. 일단 좋아요. 아 이거 옥기로 풀초월보다는 순수로 풀초월해야 되는데? 오케이 와우. 왔다 왔다. 나와 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와야지. 오 어? 뭐였지? <웃음> 다섯 개인데? 어떻게 이거 확률이 이렇게 되냐? 이걸, 이걸, 이게 다안 나오네? 아. 아, 이렇게 2,000장 채웠습니다. 자, 선택 상자로 받게 되고요. 이건 바로 안 열게요. 아직 저는 6만 다야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더할수 있습니다. 가자. 렛츠고. 나 최소 명함명함은얻어 명압, 되는데? 아직 안 나온 애가, 안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분명? 야. 제발. 하나, 하나만 더. 와, 이거 미쳤네? 와. 와. 원래 이런가? 현장 초기화 한번 하고 안 나오네? 와, 삼만자야 그냥 갖다 버렸고요 와 이거.. 와.. 개.. 개바다 와.. 와.. 야반데 이거? 자 과연 여기서 엉뚱한거 나오면은 안되는데 얼 어, 일단 미치네요 다행이다 누구야? 오케이 나왔나? 아 이거 아까 있던거잖아 하나 안나온거 같은데? 맞나? 자 이럴땐 도감에 들어가서 레온 웨폰을 보면 되겠죠? 아... 아폴론이 안나왔네 와 이거 아폴론만 얻으면 되는데? 와... 아폴론 아폴론이 2만... 네 2만6천다이 안에 아폴론이 나와줘야됩니다 이제 SR도 자동환원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자 아폴론 아.. 이아폴론이 문제가 있어요 이 천장을 못 찍을 거 같은데 아 맞아 아까 이거 하나 받았지 참이 요걸로 받으면 되네 일단 아 일단 확정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 뭔데요 일단 요거 조금만 돌려보고 아닌데 저거 확정.. 아니 선택권 있으니까 <웃음> 이건 나머지는 딴거야 겠어 스타트 대신 뭐야 확정 SS를 주네 대신 계정당 한번아어 그러면은 뭘 뽑지? 나 남은 다이아는 유나 뽑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라도 뜀면 좋겠는데? 오케이 <웃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람사바람바로 일단 바람속성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유나꺼 아 홍길동 좋아요 일단 있는거긴 한데 어또 나오나? 이연속아왜 여기서 물속성이 나와 <웃음> 아니 왜 여기서 물속성이 나와 오 세필 1400폰인데? 너가 왜 여기서 나와?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진짜 자 다음 왕아 이거 1천장 못가는데? 아비아너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유다황유럽인데왜 자꾸 물속성이 나와 아 하백 또 나왔네요 야, 진짜 뜬거없다왜 자꾸 너가 나오지? 이 연속, 나이스. 오 음. 이거 에는땅 속성이 나왔네. 아니야, 일단 뭐든, 뭐든 주면 좋은 거야. 일단 뭐든 주면 좋은 거야, 일단은. 자, 마지막. 어, 이게 유료 무료를 나눠나가지고, 아, 이게 수, 무료가 1700밖에 없네. 유료가 2600. 일단은 요거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료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아, 이게 마지막이네, 그러면은. 아~ 안타깝게도... 뽑기는 여기서 끝나야 할것 같습니다. 보자... 음. 그렇다면은... 제 4장... 5장... 아 7장... 도움이 필요한 거야. 8장... 와... 레온부기가 8장 나왔습니다. 네, 아쉽게도 풀초월 할 양은 나오지 않았구요. 어쩔 수 없지... 네... 아까 선택상자는... 네, 여기서 아폴론으로 가야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한 장씩 다 얻게 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어, 주얼 상점의 순수 그랑주얼 여기서 이제 여기 떴죠? 여기? 레온 거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뽑기하면서 1989 포인트를 얻게 되었고요. 자 레온 거 중에서 빠르게 5초월 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한. 여기보다는 보감에서 보는 게 빠르겠죠? 아 뭐야 어디 갈 거면 아, 변신 메포어 어둠 속성 몬스터한테 방어무시 5% 패시브가 붙어 있습니다. 5초월하게 될 경우에는 어, 방어무시 15%로 증가네요. 오이 많이 증가하네. 근데 이거는 본인 본인 패시브네 팀 패시브가 아니고 이렇게 팀 패시브는 맞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 어둠 속성 몬스터한테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야 아폴론을 제일 먼저 찍어야 되는데. 근데 아폴로니 잘안 나왔고. 필요해? 원한다면 내려줄게. 단, 공짜는 자 저게 HP가 10% 낮아질수록 데미지가 증가한다. 요거는 완전 PVP용이네요. 발도르는 PVP 입장할 때 제가, 아군한테 뭐. 15초 동안 인투케이션 효과. 인투케이션 효과는 어, 크리 저항, 그다음 명중률 50% 증가한답니다. 음, 미스가 잘안 뜨게 되는 뭐 그런 효과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또 둔화를 들고 있네요. 둔화 효과가 뭐야? 어, 10초 동안, 어, 1초마다 2% 감소한다. 그래서 총 20% 엘 p 가 감소하고요. 민첩도 20% 감소하네요. 그럼 사는데? 그 다음, 아이기스. 변이 저항을 가지고 있고, 오, 마비 공격을 하네요. 마비도 행동 불가입니다. 그다음에 시전자의 공격력 5% 고정 데미지. 완전 PVP 무기네 이것도. 후회하 전에 아낌없이 베풀겠어요. 어, 브레이크 효율 있네. SR에서는 브레이크 효율 증가 있고 침묵 저항 있고. 아루드라키워야되네 어, 침묵 저항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웨폰을 가장 먼저 풀 초월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어 니케. 아니면은 아폴론을 먼저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둘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매기자면은 네, 니케가 가장 먼저 네, 풀초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풀초월보다는 네, 3초월 3초월 패시브 효과를 먼저 받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좀 유일하게 팀 또는 파티 편성 캐릭터 이렇게 팀패시브 적용되는게 지금 아폴론하고 니케 이렇게 두개뿐이거든요 발드로 요거는 pvp 전용 능력치고 이거는 저항이니까 어 저항에 맞춰서 쓰면 되겠고 이거는 변신배포는 본인한테만 적용되니까 이것도 팀패시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케 아니면 아폴론을 가장 먼저 찍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니케 효과가 이제 HP가 10%가 낮아질수록 데미지가 6%씩 증가합니다. 어, 그래서 최대 30% 이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좀 데이터가 부족하긴 한데 판수 한두 판, 네판 정도 했을 때 우가루 데미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대상은 메인 딜러인 오르타고요. 팀패시브니까 레온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팀원 세명다 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딜러인 오르타로만 딜량을 비교했을 때 어, 니케 착용했을 때와 착용을 안 했을 때 어, 딜량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중에 클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왼쪽 두 개, 이건 이제 보스전, 보스전에서 꼭 필요한 애들. 오른쪽 두 개는 이제 PvP에서 꼭 필요한 애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니케는 토템으로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어, 왼쪽은 이제 보스전, 오른쪽은 PvP.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4만 다이아뽑기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s s r 웨폰이 많이 나왔고 지금 최종적으로 레온 웨폰들 극초월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아이기스하고 니케는 알고보니까 잠재능력에서 또한 개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온의 잠재능력을 들어가보시면 은 12시 방향 맨 위쪽에서 니케를 얻을 수 있고요. 6시 방향 맨 밑에서 아이기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뽑기에 좀 실패하셨더라도 잠재능력 꼭 찍으셔서 아이기스하고 니케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발도르의 경우는 스토리 던전 보상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발도르 또 하나를 더 추가로 받았고요 생각보다 네 골고루 안뜨고 한쪽으로 몰빵한 형태로 나와가지고 요런 모양이 되었네요 루미에르 아폴론 아폴론도 중요해 보이는데 네, 아폴로니 네, 진짜 끝까지 하나밖에 안떴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아온 14만 다이아 전부 다 탕진을 했고요 좀더 레온을 키운 다음에 무가금도 네, PvP에서 레온을 어느 정도 쓸수 있는지 이렇게 연구해 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